<웃음> If요? 알겠어요 알았어, 알았어 If you 내 사랑이 백이었다면 음, 그 바늘 남겨놓지 않았으며 내 곁에 아직 까지 있을까 사랑을 하고 있을까